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 우리 요한계시록 복음 말, 아, 요한 말씀도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계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이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 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안 보좌에 함께 앉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계시 또는 깨달음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은 제가 한국 교회나 또좀 젊은 친들은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 좀이란 같은데 약간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 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계시 게시, 계시의 경교거든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해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가 사실 어, 선교사로 어, 위탁게 헌신하기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을 가서 만났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부인하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도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제가 헌신 됐습니다 너무 세게 마, 마, 만난 것 같아요 좀 살살 만져도, 만나도 됐는데 <웃음> 너무 세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좀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신기한 사람을 하나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외국 사람이었는데 호주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모양새가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막 머리도 무지개 색깔로 막 염색을 하고 막 피어싱도 막 코도 배꼽이고 뭐 귀고 막 엄청 뚫었더라고요. 문신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 서는좀 약간 어, 얘랑 좀 가까이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왜? 너무 좀막 해골이 막 목에 그려져 있고 막 여기에 막 이상 뭐 허벅지 이상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 전도단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임을 했었어요 예배 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스텝 모임들을 좀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회의 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한테 올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다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막 정확하게 들리는 건 뭐냐면 아, 오늘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저는 되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굉장히 씨름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랬더니 오, 어, 여기 말씀하셨는데 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잘안 들려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너무 헷갈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걸 몰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 왜 몰라? 이게 성령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음성이 잘안 들려? 오히려 저한테 이상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음> 이 친구와 나의 차이가 뭐지? 도대체? 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하게 듣고 정말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오늘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잘안 들려요 헷갈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인지 아닌지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차이지 도대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좀이 문화적인 차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동양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매개체가 필요해요 영적인 매개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무당 우리가 미래를 점치고 또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어, 음성을 들고 싶으면 나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런 매개체를 찾아가는 거죠 무당에 가서 아, 오늘 이번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고 막 해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 아니구나 우리 아들이 오번에수능을 치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막어 아, 좋은데 갈 거야 수놈 대다 서울대 갈수 있어 그럼 아 서울대 갈수 있구나 약간 이런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샤머니즘이 샤머니즘이라는 그런 좀 색깔이 좀 강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물에 어떤 사물에 영적인 존재가 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와 이제 이렇게 교통하는, 이렇게, 어, 만나는 그런 매개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성황당이 뭐에 나무에다가 막 이런 거막 걸쳐놓고, 기도하고, 달 보고 기도하고, 또 굿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좀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버리고, 또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감각으로 계속하면서 하나 음성을 많이 듣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보문 말씀도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사회에서 보면 보라 또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들으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듣고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들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라 눈을 뜨고 보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내가 누군지 난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눈을 뜨고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의 30장에 보면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에게 극류를 여기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이 은혜라는 것은 뭐죠? 받을 수 없는 것 정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나에게 내가 정말 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어 어,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주실 수, 주는 실것 그거를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극류를여기 위해서 불쌍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저희 모두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청년들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또 어머니가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캐나다 유학도 오시고요 또 터전을 버리고 이곳에 새, 새 터전을 잡고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너무 막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어떤 흥미를 자극해서 그곳에 집중하게 하고 합집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모든 채널을 다 끄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 세상에 들려지는 어떤 소리들 또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옵니까? 그게 정말로 정,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정보, 홍,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끄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집중하는 게 너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웃음>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5 0도 50%, 50% 아내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 이제 한 50% 된 거예요 그 50%는 뭐냐면 그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뭐 세상 속에 섞여서 막 사는 살 것인가 세상 사람과 구분 없이 그냥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러고 살 거냐 구원받았지만 아니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 모든 채널들을 좀 끄고 그것도 들어야 듣긴 들어야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되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경제를 보며 상황을 보며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별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 못해요 그 분별을 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관을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은 할수 있겠죠 그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분별은 할수 있습니다 분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 등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선과 악을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지체가 너잘못됐어너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수 없다는 거죠 네가 잘못됐어, 넌 가치 없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할 때 이것들이 선과 악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그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된다는 거죠. 들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할 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계시록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3장. 예. 이걸 라디오 라오디게아 발음이 어렵습니다. <웃음> 라오디게아 교회 어 하나 이게 요한이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잘 아시겠지만 부유하면 어떻게 되죠? 편안합니다 걱정도 별로 없고요 그냥 뭐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요 편안하죠 편안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나태해져요 늘어져요 그죠? 그 게을러집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미지근합니다 그냥 막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도 없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요, 요한을 통해 서 i w 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가 뜨뜻하든지 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 미지근하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지근한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좀더 e 겨주 l 18절로 넘어가 주세요. a 예, b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할게. 자,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너희의 삶을 부여하게 해라. 자, 휘옷을 사서 벌거벗은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먼 너희의 눈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해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너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니? 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로 진정한 소망이 없니? 우울하니? 자, 나에게서 금을 사서 너의 삶을 부여하게 해. 풍요롭게 해 너의 부적절감 때문에 힘드니? 우울하니? 괴롭니? 너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너무너무 너에게 그감정 대해 부적절감을 주니? 자, 나에게 와서 휘옷이 있는데 거룩한 휘옷 흰옷. 정결한 휘옷이 있는데 그것을 와서 사서 입어 그리고 그 수치를 너게 네가 좀 가렸으면 좋겠어 자, 너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어? 잘 보이지 않니? 나한테 안약이 있어 그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있 안약이 있는데 그안약을 와서 사그래너니 눈에 발라 그리고 너의 영적인 눈을 뜰수 있도록 해 너의 삶에 기쁨이 없어 자녀를 보면 소망이 생겼는데 절망이 생기니? 너의 삶이 암흑처럼 어둡니? 이사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삶을 나에게 와서 값없이 사 값없이 그냥 거저 가져가 너의 삶을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 나로부터 젖과 포도주를 마셔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라라고 얘기해요. 값없이 즐기라고 이기하시면서 와서 사. 자, 나한테 와서 금 사가지고 너의 삶을 부여롭게 해. 나한테 와서 자,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 나한테 와서 자, 휘노들 사라. 그래서 너희가 입어서 너의 수치와 부끄러움, 부적절감, 고통, 아픔들을 가려 사라고 얘기해 줘.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줬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사라고 얘기합니다 뭘 사야 되죠? 사는 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헌금 많이 하면 주시나?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다는 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자 우리가 화폐가 생기기 전에 좀그 상황을 좀 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폐가 생기, 생기기 전에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죠? 물물교환 같은 걸 하죠. 열심히 제가 만약에 제가 쌀농사를 짓니다벼가너무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도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버님이 그런 농사를 지셔가지고 몇번 도와드렸는데 딱 하루 하고 도망갔어요. <웃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열심히 짓니다 제가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곳간에 쌀을 쌓아놔요. 그러면 제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고기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쌀을 챙겨가지고 술에 실어서 가겠죠, 시장으로? 그럼 가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를 키운 사람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나쌀 이만큼 갖고 왔는데 나소한 마리랑 바꾸자.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소한 마리의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소를 끌고 와서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가의 지불을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는 건 뭐냐면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와서 나에게 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어린이도 어른도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똑같이. 하루, 20, 하루 25시간 사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뭐 하루에 뭐좀 모자라고 20시간만 사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으로 와서 나에게 있는 부유, 그 풍요한 것들을 사라. 금을 사서 네 시간으로 나와 친민갑을 바꿔서 내가 있는 부여로운 것들을 네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내가 있는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 안에 있는 휘노, 내가 가지고 있는 휘노를 가지고 가. 그래서 네가 좀 덮어. 이세상이 너에게 얼마나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니? 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니? 니에있는쓴 네 뿌리 때 너무 고통스럽니? 우울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휘노를 가져가서 너의 수치를 좀 가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흰옷, 거룩하고 정결한 그 흰옷으로 가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로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너의 가치를 정말로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너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못 보고 있니? 시간으로 나에게 와서 시간으로 내 안약을 사가 그 안약을 네 눈에 발라 그리고 네 영적인 눈이 뜰수 있도록 너의 시간을 나에게 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물론 뭐 직장도 다니시고요 뭐 학생분들은 뭐 공부도 하고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간을 제가 오늘 예배할 때 전에 1분이라도 30초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제가 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쓴, 어떻게 쓰냐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캐나다 캠핑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시간만 되면 사이트를 계속 뒤져요 캠핑 장비를 고르는 거죠 와, 이 등은 정말 장난 아니다 너무 밝다 막 그런 것도 사고 또 조만한 화로도 사고 텐트도 사고 뭐 텐트를 고정할 수 있는 끈도 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린대요. 그러니 시간만 내면 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캠핑 장비를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도 따뜻해진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캠핑을 갈장소들도막 물색하는 거죠. 그 친구는 그 친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캠핑이에요. 사실 와이프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캠핑이에요. 가족과 함께 이 캠핑을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너 게임 그만해라고 얘기할 때마다 죄책감이좀 느껴지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전자 오락실. 전자 오락실 학교 갈 때마다 가는 골목마다 있는 희한해요. 그죠? 가는 골목마다 학교 갈 때마다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유혹을 받죠 그래서 뭐, 엄마가 주일 예배 갈때 현금해라 그리고 100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유혹을 받아요 그럼 가가지고 그걸로 게임하고 근데 10분도 못해요 금방 죽죠 금방 게임이 끝나죠 그러면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하나고 예배를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일 학교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매일 현금을 하는 걸 아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직원이가 오늘 현금을 안 했네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목 늘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너이 내가 도둑을 키웠구나. <웃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 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보면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알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겉면 드리기로는 좀그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을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우리를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장 값비싸게 좀 사기를, 원하시, 사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값비싸게 산다는 건 뭐냐면 시간은 뭐두 배로 세 배로 이게 아니고 삼, 이거 시가, 하루 가운데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막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막 에너지가 샘솟고 막 이런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약간 야행성이라서 그 시간을 많이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들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그 시간에 많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이 가장 값비싼 시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아침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점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설거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운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운전하는 시간에 가장 나는 집중이 잘돼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정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는 시간으로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 결단은 우리 삶 가운데 참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불가능한 걸 만들게 해요 만들어내요 내삶 가운데서 도 힘든 것들을 힘든 것들이 내삶 가운데서 어 이거는 내삶 가운데서 현 실현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현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건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성경에도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의기로 결단한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내 영혼, 내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아, 너무 힘들다, 이 갈등 때문에 하지만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서 살기로 결정한다라는 그 결정이 지금의 바울 선생님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때 어, 예수전단에서는 한 달, 1년에 한 번씩 그 전도여행을 가요 한세달 정도 갑니다 오래 가죠?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3분의 4분의 1을 이제 선교지에 서 가서 선교하고 또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구하고 또그 땅을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갔는데요한 날은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전대행을 갈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가족이 가니까 굉장히 재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2013년도였나요? 그 정도였는데 우리 네네 가족이 어 세달 정도 전도행을 있는, 가기 위해서는 한 2만 5천 불에 3만 불 정도 좀 필요하신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도단은 자비랑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자비랑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선교하라는 거죠. 아, 지원 없어, 교회에서도 지원 없고 아무데도 지원 없으니까 네가 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선교를 해라는 그런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도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을 믿고 살을라는 단체예요 그러니 무슨 재정이 풍부하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생, 머리로 생각을 해도 생막 안될것 같아 그래서 디렉터를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사장이 이래 사실 우리가 이 종교단체에서 머물려면 은 공동생활비라는 걸또 내야 되거든요 저렴하지 않습니다 꽤 비쌉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쌓여 있어요 갚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사정, 사정 상황이 이래 야 이게 좀못갈것 같아 우리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다녀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가 내가 다줄 테니까 가 속으로 좀 짜증이 나죠 이 상황을, 상황을 본 상황을 돈이 어디 있어요? 3만 불이라는 게 이게 쉬운 금액 같아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5만 불 정도 느낌이 와요 정말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아니 좀 뭔가 상황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좀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내가 그냥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도 있어요 애들도 데리고 가고요 애들도 어? 과자도 먹어야 되고 기저귀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번에는 안 갈게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한 귀로 듣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결정해. 결정해. 니갈 네 거야? 안갈 거야? 결정해.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다.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갈 거야? 안갈 거야. 계속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작이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 삶은 하나님께 드기를 결정한 사람인데 그럼 좋습니다, 주님. 내가 가기를 결정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 아시죠? 저보다 더잘 아시죠? 지금 공공생활비 만불 밀려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일단 되는데 이것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선교 비용과 그러니까 전도행에 필요한 비용도 해결해야 되는데 자 아시죠? 알겠습니다. 가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터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어, 너 가기를 결정했어. 비행기표 끊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렉터가 이제 그러면 우리 비행기표를 이번 달 말까지 사야 돼. 그게 제일 싼데 그때까지 내. 그때까지 안 내면 너못 가. 알았어, 알겠어. 일단 사. 일단 사고 내가 돈 나중에 줄게. 그리고 이제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디렉터한테 일주일 후에. 자, 전화가 죠 야, 잠깐 사무실로 와. 그러고요. 사실 그날이 비행기표 사기 며칠 전이었었어요. 마지막 그 데드라인 며칠 전이었는데, 아, 대충 눈치를 챘죠. 아, 어렵다고 얘기하려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긴장스러운 마음으로 쫙 가는 거죠. 그도를 걸어가면서,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아유못 가나? <웃음> 그리고 갔어요. 가는데 디렉터 얘기를 하면서 제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대요. 제 이름으로. 근데 사실 저는 개, 우리 그단체그 계좌도 몰라요, 사실. <웃음> 계좌도 모르고요. 제가 한 거라고 기도 편지 하나 쓴거 저희 부모님께 부모님 저 이제 이렇게 전도행을 가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전 뭐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내는거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제 이름으로 들어왔대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얼마나 들어왔는데 4만, 불, 4만 불이 들어왔대요. 이상하다. 이 분명히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하나님의 신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디렉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쭉 지켜봤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들을 싸워가는그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그 결정하는 그 결정이 아마 이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참 많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그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음. 내가 필요하니까 상황적 이거 먼저 좀 주시면 성금을 좀 땡겨주시면 이거 할게요 아니면 먼저 보여주세요 나한테 뭘 주시면 내가 먼저 할게요 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또 내의 어떤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결정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홍해바다 가를 때 어떻게 했죠? 홍해를 때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모세 같았으면 좀 망설여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막 나만 보고 있어. 근데 막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홍해를 막 지팡이로 막 때리래. 근데 안 갈라지면 어떡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됐죠? 믿음으로 때렸을 때 갈라졌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발을 요단강에 건너 디뎠을 때 갈라지는 거죠. 그것이 저는 바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면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그 결단이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삶이 참 이런 시간들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바쁘시잖아요 비즈니스도 하셔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돼요. 참 바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마련해야 할지. 보여 주셨는데 이게 뭐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아, 이 말씀 1장 37절 말씀입니다. 1장 37절 없나요? 네, 제가 어. 가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참 바쁘셨어요. 자, 생각을 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막 일들이 해결이 돼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막 회복이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사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부탁하겠죠. 내 아들이 아파요. 내가 너무 아파요. 누가 죽었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누가 귀신에 들렸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주변 하나님 예수님 옆에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렇게 군중 속에 들려 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언제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가장 조용한 시간이죠 다른 이들이 다 자는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값진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시간이 없는 바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사야 할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 간증으로 하나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티벳에 굉장히 많은 부르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고를 했고요 사실 티벳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저를 호주로 먼저 가게 하셨어요 그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품은 나라가 따로 있는데 분명히 따로 있고 어느 정도였냐면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나를 티벳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실수하셔가지고 한국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나? 그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나라의 사람들이 좋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좋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좋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나라를 떠나면 한 3개월 정도 지내다가 떠나면 한두달 정도는 아리를 해요 아리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나라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야크버터 냄새가 그게 막 나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났던 영혼들이 막 생각이 나요 사람들,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막 기도가 막내 안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검색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좀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제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영관도 없는 너무 잘 살고 풍요롭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은 문, 물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안에 참 염려가 있었어요. 게 뭐였냐면 그 해에 저희가 이제 스웨덴으로 잠시 거처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저희가 상담 사역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가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좀긴 시간이었어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플랜을 잡고 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제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스웨덴이란 나라는 물가도 살인적이고 학교도 이렇게 공립 다닐 수 없어요. 다 돈을 내고 다녀야 돼요. 집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덜컥 겁이 나요. 야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지금도, 지금도 공동생활비를 못 내서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티벳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학교가 정말 좀 없어요. 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교육받고 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좀 뜬금없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우, 저, 저 기분 같아서는 버스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 사랑합니다 주님 자이렇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 목에 딱 걸려가지고 그 말이 안 나와요 어? 이상하다? 왜이 말이 안 나오지? 다시 묻습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엇이 보였냐면 그 두려움과 걱정이 보였어요 이제 가면 그 재정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거기서 겪어야 하는 문화 충격, 뭐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여전히 내가 그 두려움에 푹 젖어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 그 질문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그 버스에서 전 정말로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회개와 회개를 계속 거듭할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매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친밀감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절, 예수님 절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 떼죠 세 번씩이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정말로 내가 적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불편하게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너를 부유롭, 풍요롭게 할 거야. 기쁨과 정말로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친밀감을 살때 우리 삶의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저불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있다면 한번 들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 안에 부적절감 때문에, 내 안에 과거의 부모님과 친구와 형제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그 쓴뿌리 들이 아직도 내 안에 쓴물을 내고 있다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값비싼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사고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1번으로 두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그 리스트를 리스트의 1번을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좀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름지고 풍요롭고 좋은 것으로 값비싼 포도주와 젖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그 모든 곳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좋은 것들이 포도주가 흘러가고 기름진 것들이 전해지고 또 흰옷과 그 금, 부유로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서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의 으로 축복합니다